이관계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? 우리가 배우긴 배울 건데 음... 뒤에서 배울 거거든? 음... 너 되게 상식적인 거야 음... 소화하면 좋아하게? 그렇지! <웃음> 피 도는 거는? 순환계? 그렇지! 또 뭐가 있을까? 음... 쉬신거 오케이. 그렇지. 그리고 우리 화장실 가잖아. 소변 누러. 배설계. 그렇지. 네. 이런 걸 생각하면 돼. 네. 괜찮지? 네. 결과 산시가 좀 기억해야 돼. 동물 좀 괜찮지? 어, 물은 물은 H2O니까 육성분자가 맞아서 이건 아니고 그리고 용해성이 작지 않고 크다니까 틀린 건 이거예요 너무 잘했어 3,4,5번도 그냥 설명해줄 어, 체온 유지 및 조절이